불타는 트롯맨에서 가수 안율이 리틀 이명웅 수식어에 걸맞은 무대로 시청자와 대표단을 사로잡았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예심에서 51번 참가자로 나선 안율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안율은 중저음 구간을 매력적으로 소화하며 대표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안율이 등장하자 패널들은 강동원을 닮았다, 잘생겼다, 라고 얘기했고 리틀 이명웅이라고 소개됐습니다. 13인 대표단은 전원 버튼을 눌렀고 안율은 올인을 터뜨리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석훈은 홍진영에게 안율 노래 잘해 라고 말해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원곡자인 서른도도 안율의 노래에 만족하며 미소지었습니다. 안율의 무대를 본 작곡가 윤명선은 소리가 너무 좋아졌다. 중저음에서 저렇게 마이크를 뚫고 나오는 게 쉽지 않다며 성인들과 비교해도 안 밀리는 가창력과 성대를 갖고 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안율은 올인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짓자 노래 부르던 모습과 달리 기쁨에 폴짝 뛰며 올인을 만끽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한계없는 실력과 한도 없는 매력을 지닌 불트맨들이 펼치는 강력한 무대들을 쏟아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화끈하게 불태울 전망입니다.